돌레 불로노 울고 칩아요로듀 <웃음> <웃음> 나 <웃음> 몰랐어. 뭘 무슨 만 음식만 들고싶뭐어 엔치라다? 엔치라다? <웃음> 와우. 우리... 너뭐 그럴 수 있어? 네. 좋아해? 네. 유명해? 네. 음 엄청 유명한 음식인데. 오 근데 칠리 없어 우리 집. 칠리. 칠리 필요해 역시. 매매 네, 네. 엔치라다 고 하면 그 매운 거. Wow. 그러면은 은토마토 소스로 만들고 싶으면코 엔토마타다스 이라고 해. 아, 그러면, 엔치라다? <웃음> 근데 치이 없어도 엔토마타다. 엔토마타다? 아, 참 그거는 좀싫수네요 아, 어떡하지? 그냥 내가 찾아봤거든. 인터넷에서. 오케이. Okay. 왜냐면 요즘 다니아가 많이 힘이 없잖아. <웃음> 음. 매일매일 좀 피곤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뭘 어떡할까? 생각했거든. 그리고 탄이 엄마한테도 좀 물어봤고 에이? 근데 엄마는 그냥 거기 사서 그냥 먹으라고. <웃음> 그냥 우리 엄마 음. 나는 힘이 없는 이유 음, 음. 그냥 좀 슬퍼서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 근데 우리 아마 우리 엄마 아마 그냥 탄이 잘안 먹어있어서 힘이 음. 필요하니까 거기 먹으라고. 음. 근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힘이 없어진 이유 계속 집에 있어. 음. 좀 그래도 뭐 모두 그러니까 네. 모두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대요. 음. 어, 그럴 때는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제고인것 같다. 그리고 너 나한테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면 엄청 기분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음, 기대하고 있어. 근데. 그냥 처음 만든거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괜찮아. 근데 다니아가 지금 엄청 배고파서 좀 배고파. 기분이 나쁘거든요 미안해 내가 아, 안 먹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이제 4시? 네 뭐야, 시쯤 뭐 우리 점심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음. 아 근데 엄청 열심히 할 거니까 시. 괜찮아 시. 기대하고 있어 오 귀엽다 나 진짜 하나도 몰랐어 시. 갑자기 나한테 얘기해서 오늘 지구치 보기 여 있는데 아, 어? 오케이 <웃음> 음, 얘기하면 안 되지? 음, 귀엽다 진짜 <웃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될 거야 잘될 거야. vamos vamos vamos vamos. 아까 단물을 만들어야지. 오케이. 여분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웃음> 어떻게 만들냐면 여기 스위치 ON 가면 돼요. 따단야토토토랑 <웃음> <야스. 웃음> <콤바토랑. 웃음> 그리고 필요아아우아르아아아아는 <한>, <웃음> 이거는 아아 <조금> 구워야지. 아아아아보랑양파가 <웃음> <그치? 웃음> 필요하다고 양파랑 삶아. 흠흠 흠 양파는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그 치킨을 따뜻한 물 안에 넣고 3분 삶면 된대요. 안녕. 고. 안녕. 그냥 기다려요. 2분의 1반 정도? 에이. 지금 나널볼때 하트 나 <웃음> <아이, chicos, 웃음> bueno <웃음> <mi, don't> <웃음> 아, 내 눈에. 하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데까지야, 응. 머 불러줘. 울고 싶지 않아. 엔치라다? 안에는 엔토마타다. 엔토마타다 안에는 보통 치킨 네, 보통 치킨. 이런 이런 거? 근데 우리 치즈 없어. 아, 사서 피자 피자 치, 치, 치즈 필요해. 아하. <웃음> 사루카야 돼. Hello, hello. r a vamos a comprar el queso. Queso de a 치즈 사러 <가>. <웃음> 네. <웃음> 엔치라다는 보통 언제 먹어? 어, 아침이나 저는... 에 <웃음> 먹어? 네. 오, 엄청 <웃음> 무거워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이거 터뜨려 터뜨려 사실 아, 우리 나라 사람들 언제든 먹어 아침점점 저녁 아... 먹을 때 음. 모두 좋아해 네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마 있을 건데 거의 다 좋아. ya tenemos aqui el queso <웃음> vamos a c o m 300 g Ah, sí, Miren, ya está aquí todo lo que picó el hayatito, bebé bonito y hermoso. Listo. Y ahora va a g u i s a r las cosas. No sé exactamente. Es una receta diferente de la que yo me sé, pero vamos a ver qué tal queda. Sí, esto es lo de adentro de la entomatada. Ok, usa chichi. 우와, <릉> 오케이. Wow. <Okay>. <웃음> 서비스 서비스. <Okay>. <웃음> 그라시따, 그라시따. <웃음> 서비스. 그라시타. <웃음> 그라시타 그라시타. 서비스です 먼저 양파. 오케 양파는 넣게 좋지? 네. 양파 그 다음에 비만. 비만. 그 다음에 딸고기. Uh -huh. 그 다음에 소금, 페퍼. 예스. 고! 아직이 네. 괜찮아. 이제 가. 아, 아. 음. 세, 세보자. 세보자. 아, 매구스타 세보자. 씨. 매 gusta mucho. 매 gusta 세보자. 음, 흠우 세보자. 보통 요리 안에 양파 있으면 다 맛있어. 음, 네. 흠 다음에, 김왕. 엄마 항상 올리브유소. 네, 아음 이정도? 이렇게 된거아니에그 다음에는 달거미를넣어 이거 하나 넣어도 됐어요. 예. 이고 네, 네, 세요 이거 많아? 아니, 괜찮아. 그리고 파 yeah. 와우 너무 괜찮아 보여 냄새도 좋아 응. 보통 엔치라다는 안에 좋아하는 야채, 고기 이런거 많이 넣어도 되는거지? 아, 아니에요? 뭔가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나라에 있거든? 보통 치킨이나 치즈 넣어 음... 근데 다른 치즈 멕시코 Aquí lo andelgo en lo que chicken yes. tomatada. En tomatada. En tomatada. En tomatada de pollo. De pollo. Ah. w a r w i c Wow. Mmm. Se me os agua la boca, oigan. Bueno, dice, "Yapano." Okay. Go. 올리브이 좀 부족했나? 떠나어초보미 나와더래? 그렇지,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지. 조금. 오케이, 좀더 힘들죠. 뭔 돈? 괜찮아. 그라스 있그라그라알어 아! 예. u é Ah, eh, eh, eh, eh, e 예,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 eh, eh, eh, eh, eh, eh, eh, eh, e 와우 h e 와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와우. 오. 야, it's okay. 잘했어. 와우. Gracias. 오. 오. 콧상수 넣지? 얼마? 미쳤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뭔가 진리. 뭔가 많은 파우더? 음. 뭔가 이런 거 뭔가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엔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엔토마타다 만들고 있어. 엔치라다 대치네. 엔토마타다. 예, 괜찮아. 미녀, 미 미녀, 미녀, 미녀, 미녀, 미녀, 미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괜찮아? 응. 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우리 나라 맛! 아 진짜? I finally todo que ayudar con las t o r t i l l i t 에는덜티자는 멕시코 사람이 하는 게. <웃음> 좋아. <웃음> 다음에는 아마 톨티자의 소스 풀이고그 위에 넣고. No, no, no, Pande. no. No, n oh. 아, 음. okay. no. 아네카. tortilla, a n e c a m a i l e 아아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럼 괜찮아 더 괜찮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정아그 다음에 이거 치킨 안에 넣어. 이거를 여기에 넣어. 조금 더. 오케이. 치킨 넣어야 돼. 치킨 치킨. 오이 정도인가? 아하 오케이.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그 다음에 롤. Yes. 이거 이렇게? 이 yes! 잘했어! 아, 재미있어재미있어 재밌어, 재미어재어재미어 재밌어, 조금만 재밌어, 재이어다밌 다음에 이거 다어 재밌어. 재밌어, 재 예, 잘,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응. 아이, 오호호. 아이 리스트 오케이. 리스트어. 잘했어. 그 다음에는. 우와. 우와. 엄마, 재밌겠다. 우와. 우. 우 오이. 와우. 우후이 음. 맞겠다 에? 사이스만 맞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없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anyway. begging, 괜찮아? 몰라. 괜찮지 않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어. No problem. 와! 와! 이제 내 거야다니아. 어 응? 호 때? 오와. 진짜 좀 괜찮아. 이천도 괜찮지. 음, 근데 냄새 너무 좋아. 음 너무 잘해 어파에앉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침 오! 오, 오, 오, 오 와우. 잘만들어 쿠마오 하야티토. 와우. 오?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소리 도리 좋아! 소리가 좋아요! 오. 와! 아, 이거 뭐다? 이거 음. 역시 뭐다? 이거 로 하자! 거 뭐다? 이거 뭐다? 이야이이렇게 하면 토르티 토르티야 이거 뭐야? Ah, con de ra tortilla que choso, Moya. Mi anemama. ¿De dónde viene queso que hizo su u n i c o r Machi sulco ya, machi sulco ya. Okay, un p o q u i m m Mmm. Mmm. m m ó m o se p u s o Mmm. 맛있고 맛나. 그래? 진짜 우리나라 맛이 있어. 음, 음, 아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먹이있 정말. 고마워. 고마워. 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어맛있 고마워. 너무 이있노이 d e l i c i o s o d e l i c i o s 이거를 먹고 다시 열심히 일하자. 음. 음. f i g h t 파이팅. 파이팅. 하다니다니